인디 게임하면 보통 플랫포머 게임이죠. 응 음, 맞아. 이번에도 재미있는 플랫포머 게임 하나 들고 왔습니다. 근데 조금 오래되긴 했어요. 아 이거 제목 어렵네. 아, <웃음> <웃음> Four sided fantasy 맞나? 소사이드 판타지 이 게임은 화면을 고정하면 상하좌우가 연결되는 퍼즐 플랫포머 게임인데 근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근데 재미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거 취향 맞으면 장담하는데 정말 특이하고 재밌습니다 이 게임은 음 어렵고 화나요 막 위아래 구분 안가게 막 돌아다니고 떨어지고 막 위에서 나타나고 막 하다보면 아, 인간지각력 나한테 있구나 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지 <웃음> 자, 영화를 보다 보면 게임 한 판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경우가 있죠 전 그런 상황에 100% 죽습니다 <웃음> 이런 영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체스 게임이죠 체스 울트라 맨 체스 울트라맨 어, 죄송합니다 한국에 장기가 있다면 외국은 체스죠 아는 사람은 룰을 알겠지만 사실 저처럼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에 제 월급을 음막 영화에서 폰, 비쇼, 뭐 퀸, 뭐 체크메이트 막 영화에서 이러면 사실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도 모르지만 아는 사람에게는 너무 좋은 체스게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당연히 스토브가 한글화해서요 이왕 체스 게임 한판 하실거면 그래픽이 빵빵한 이 게임으로 그럴싸하게 즐기세요 아 근데 난폰비피숍이런거 타이의 병원이라 거기서만 들어봤는데 아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게임들이 조금 빡빡해요 어렵고 음, 좀 그렇죠 건강은 사실 편안한 마음에서 오죠 힐링 게임 하나 갑니다 칼리코 이 게임은 이래요. 이쁜 그래픽 집도 꾸미고 BGM도 듣고 고양이도 나오고 타고 다니고 그래요. 동물의 순만 힐링 게임이 아닙니다. 스토브가 여러분께 힐링을 선사해드릴게요. 칼리코로요 아, 보기만 해도 좋네요. 마음껏 나댕기고 싶어요. 1 더하기 2 은 귀요미 아니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 게임에서 귀요미 하면 죽어요 초절정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정기를 이어받은 초특급 산수 게임 제우스 버서스 몬스터스 아 발음 어려운 게임만 나오네 이 게임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잘할 수 있고요 학교를 졸업했으면 깨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 산수가 안 돼요 본격 산수 게임 은근 어렵습니다. 하지만 편하게 즐기세요. 야 이거 보시는 분들 연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제믹스 아세요? 제가 왜이 얘기를 했냐 하면 음, 이 게임 보자마자 서커스, 양배추 그런 게임이 있어요. 유튜브 보시면 되는데 그보정 게임이 바로 떠올랐어요. 이 게임을 보자마자 n 사운드 플 n 사운드를 이용하여 좀비를 조종해 내네 친구나 적을 공격하세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위로 맞추거나 바위로 소리를 내 좀비를 유인하거나 신중하게 던지세요 이 게임은 호불호도 있지만 게임 플레이의 제약도 있습니다 당신이 친구가 없다면 음 못해요 당신이 게임패드가 없다면 음 못해요 당신이 pc가 없다면 음 당연히 못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이 스토브 회원이 아니시면 절대 못합니다 친구들과 우정도 파괴하고 자신의 순발력도 자랑하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교실에서 체크... 방의 손등을 놓고 손등 때리는 게임 해본적 있으신가요? 레드 팬츠